Tand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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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대만 진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짜잔. 공부하고 있어 근데 글씨 너무 없어가지고 <웃음> 예시의 지아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춘자 스 봐요. 대만은 응원과 외울 게 진짜 많아가지고 막혔어 막혔어 결혼 생각 있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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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원 많이 쌓으면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해외에도 가는 것도 있고. 뭐야? 음... 이상형. 아, 이상형. 저는 일단 1부, 1번, 번 가정적인 남자. 되게 중요하고. 음, 또 다른 거, 아!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.